갑자기 몸에 생긴 붉은 반점이 자반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반점이 자반인지 판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반점 부위를 눌렀다가 떼보는 것인데요. 아토피, 여드름, 홍반 등의 피부질환은 병변 부위를 눌렀다가 뗐을 때 색이 사라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반면 자반은 혈관의 출혈로 발생하기 때문에 반점을 눌렀다 떼도 색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반인지 판단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반점의 발생 부위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나 자반은 다리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머리부터 시작되는 수두와 손, 발, 입안에서 시작되는 수족구병과 구분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반은 감기나 과로, 스트레스 이후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몸의 컨디션과 밀접하게 반응하는 점도 구분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